백두산이 폭발한 것은 서기 946년 입니다. 그때 생긴 구덩이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된 것이 백두산 천지인데요. 백두산이 백두산으로 불리게 된 것은 서기 946년부터 입니다. 당시 화산 폭발로 인해 멀리서 봐도 흰 화산재가 보인다는 산의 뜻으로 백두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 살아 숨쉬는 화산 중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화산은 바로 이 백두산입니다. 최대 깊이 380m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백두산 천지는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물속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촬영을 해본 결과 백두산 천지의 물 속에서는 수많은 공기 방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 구석 구석에서도 하얀 기포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실 이 공기 방울은 마그마 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 백두산이 지하에 활동하는 마그마를 갖고 있는 화라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백두산이 다시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946년 첫 폭발 당시 백두산의 화산재가 일본 호카이도 지역에 5cm 넘게 쌓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여년 전과 같은 규모로 폭발한다고 가정하면 반경 60% k m 이내 지역은 순식간에 용암과 화산재에 파묻혀 쑥대밭이 되고 폭파로 8시간이면 울릉도와 독도까지 화산재가 흩날리게 됩니다. 백두산 천지 아래에 있던 고밀도 이산화탄소가 대규모로 분출하면 인근 반경 50km 일대의 주민은 질식사 등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지에 20억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는 백두산이기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에 서기 946년과 같은 백두산 대폭발이 같은 규모로 폭발한다면 1815년 탐버라 화산 대폭발 이후 전세계 인류가 겪었던 재앙이 똑같이 아니 그보다 몇 배의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